츄아이면 네, 진짜. 진짜 미스 인터내셔널 퀸될것 같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너가 미스 인터내셔널 퀸 되려면 너네 둘다퀸 제목은 돼요 근데 탤런트가 없어 잘하는.. 끼가 없다니까 끼도 있어야 돼요? 띠 당연히 있어야 돼요 너 워킹 해봐 아니, 아니 다리가 굵은.. 괜찮아 아, 워킹 해봐요 자. 자.. 좋아 다리가 너무.. 코리아 이렇게 걸으면 바로 탈락이에요 어떻게 걸어야 되는데 요끼스좋게 걸어야 돼요? 하은이나 초롱이 이런 애들 막 걷는 거 있잖아요 아 하은이요 아, 아, 랑이 아, 언니랑 그렇게 걸어야 돼요 연습해 볼게요 초한이 끼는 자신감이에요 단점도 매력있스서 그래 근데 다리가 왜 뭐가 두껍다 신경 절제술 해요 그것도 하고 싶어요 그건 하이트림 돼요 옛날에 여기 있던 그거 있죠? 걔가 다리가 엄청 굵었어요 근데 하고 난 뒤에 다리가 얘보다 나보다 더 맑았었어요 언니보다요? 응 언니는 어떻게 발목도 얇아요? 가슴 좀 올리면 안 돼? 이게 아, 안 아, 올라가요 언니, 올리고 싶어도.. 맞아좋초 실제로 보면 엉덩이 허리 라인 진짜 근데 옆에가 빠져있어 아야 근데 어. 몸매 타고났어 <웃음> 일단 몸매가 젠더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이제 하바가 제일 안 돼요 부어줘요 하바 어. 아우 얇다 아, 방송에서는 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봐야 하바를 아. 어우 예뻐. 예뻐 얘 하바가 얇아요 하나 아시죠? 얇아. 얘도 하바가 얇고 아저 하곤 커요 그 부분은 큰건 아니에요 골반 엉덩이 자연 근데 여기 주자님 말대로 여기 하고 절제술 하고 등목은더 하고 싶고요 팔뚝 그럼 꽁한 거예요? 그 손목은 한번더 하러 가야 돼. 종이점 같은 거 음. <웃음> 아라님은 진짜 여자라고 해도 <웃음> <목소리> 맞아요. 근데 너는 여자를 많이 보죠? 나도 목소리 <웃음> 아 근데 내가 그 병원에 주신들 목소리한 뭐걸 봤는데 다 잘됐어요. 진짜 여자 같네요. 아 어, 나도. 대박. 목소리. 스사님 언니. 언니. 어, 괜찮은데? 스사님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어, 내가 못하겠어요. 어 글쎄요. 아니 근데 잘해. 그렇게 연습을 해야 돼. 스사언 예쁘다. 언니, 예뻐. 너네 그 막내 라인더 중에 아닐 뿐들도 없어요. 언니 그러면 막내 킹.. 뭐예요? 언니가? 제일 예쁜 아가씨? 너네 <놀네> <놀네> 막내들 중에서는 누가 제일 둘다다할게요 저는.. 초아 거짓말! <놀네> 진짜! 아니 방송이 아니라 진짜 초아해초아 얼굴 하고 싶어. 그러면 나도 솔직하게 말하면 네. 우리 가게에서 막내들 중에서 손님들이 그러니까 얼굴은 솔직히 말해보고 어 예쁘다 끝! 언니 알죠? 언니, 언니 말대로 끼가 응. 없으면 근데 아라는 손님들이 가는 테이블 마저 찾아요 아라. 진짜 아니, 아라가 노래라면 여자든 남자든 손님들이 다찾아 아, 근데 요새 노래는 헉! 너무 많이 불러서. <놀네> 심지어 여자 남자 손님이 왔는데 여자가 노래 부르는 걸 알아보고 같이 부르죠 알아보고 알아보고 도저히 불러서 하는데 쳐다보자 막내들이라서 아직 장점을 각각 다를 때는 네. 한 사람 어, 맞아요 다 근데 매력이 다 있어요 일단은 뭐제위에서부터 얘기하면은 써이뭐써이 써니. 써니 나름대로 약간 도시적으로 생겼잖아요 세련돼 도시적이면서 약간 섹시한 것도 있고 맞아요. 어, 그다음에 이유는 일단 약간 일본 인형처럼 생겼어요. 약간 스타일이 약간 모델 같은 느낌이고, 어, 약간 잡지 모델. 그 다음에 초안은 얘도 도시적으로 이쁘게 생겼잖아요. 약간 얘도 고급스럽게 생겼죠. 그 다음에 너는 누구 닮았냐면은 내가 최근에 보면서 느낀 건데 오윤아씨 닮았어요. 어머. 약간 뇌세적인 그런 미모가 있어요, 응. 내가 지금. 그 다음에 뭐 유자는 유자도 얼굴은 도시적으로 생겼어요. 유자 분데 요즘에 테이블 같이 있으면 예쁘단 말 진짜 많이 들어. 유자 예뻐. 몸매도 다리가 일단은 장점이야. 네, 정말 다리가 예쁘고 그 부러워 다 예뻐서 저만 못생겨서 부러워 알아요 아니야, 아니야. 그 다음에 아이는 아이가 음. 아이는 좀 청순한 느낌이 있어요 비비는 자기만 도감격한 색깔이, 색깔이 있고 근데 하은이 언니 음. 머리 잘랐잖아요 인형같이 음. 근데 윗물이 맑으니까 아랫물이 맑은 거야저 윗물 봐봐요 저 랑이 언니 봐봐요 저 언니는 항상 열심히 저렇게 해요 하은이도 15년째 라고 있는데 나태지만 한데 내 네, 자기 발전을 하잖아요 저런 거 좋아야 돼요 성격도 엄청 밝고 강호동 강동원대 고수 취향은요? 고수. 저도 무조건 후자. 저 고수를 좋아해요. 어, 응. 저는 두분다 너무 너무 잘생겨서 부담스러워요. 그럼 언니저 근처에 살아니 아, 있어요. 네. 저는 누구를 좋아하냐면요. 패견 있던 그 그룹 있죠? 2 p 피 니쿤 투피엠의 어 어. 어떤 스타일인지? 알죠? 귀여운 좀 밤톨 느낌. 어, 지금 장우영 말고 그때 옛날 통통했던 그분. 어떤 느낌인 지 알았어. 음. 어, 근데 기에 어떤 느낌 있는데. 이분이 약간 잘생겨 보이는 건 뭐지? 아, 전혀 아니네. 전혀 아닌데. 언니. <웃음> 언니, 제발. 언니 언니 스타일이야. 언니. 잠깐만 CCTV 여기 음. 하고 있는 건이를 알겠다, 언니. <웃음> 어머, 이 사람은 내가 통통하네. <웃음> <웃음> 어머, 참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아니, 저는 사람은 누군데요? 이 때만 봐도 알아요? 근데 제 이상형? <웃음> 진짜 이상형 얼굴을 어, 알아요? 몰라요 어, 그럼 가세이래요 이제 어네 즐거웠어요 잘녕 아, 네. 계세요 안녕히 아, 가요 네어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 매력들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지금 매력들이 저 쩔까 전보다 막내들이